아,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칼로리입니다 칼로리 그래서 그 어, 칼로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 여러분들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이 살이 잘 찝니다 칼로리가 낮은 음식들은 살이 덜 찝니다 혹은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에너지를 소모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다이어트 상식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어, 뭐 많은 분들 이제 상담을 하다가 보면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을 몰라서 살을 못 빼는 분은 안 계신다라고 할 정도로 다이어트에 대한 정보들은 너무 많습니다. 어, 근데 그렇게 많은 다이어트 정보들, 다이어트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계속 살이 찌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게 그 비만이라고 하는 게 정말 그 어, 건강하고 관련된 이런 기관들에서는 핫이슈예요핫 이슈라기보다는 정말 큰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비만을 관리를 해야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각국이 각 국가들마다 비만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비만이라고 하는 게 선행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 어, 우리가 이제 그 질병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요인들이 발생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질병균이라든지 아니면 상해 요인이 있어 가지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 어 그래서 감염성 질병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감염성 질병이 있고 그 다음에 감염이 되지 않지 않았지만 어내 몸에서 나오는 변화들 때문에 나타나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게 비감염성 질병이 되는데 어 비감염성 질병의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어, 그다음에 뭐 자가면역 질환, 자가면역 질환 중에서도 비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요. 그런 그 당뇨, 고혈압, 고지혈을 유발하는 가장 앞단에 있는 어, 질환이 비만입니다. 그래서 언, 그 최근에는 이제 비만을 질환이로 규정을 했죠. 그래서 비만이 중요한 이유는 선행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행 질환을 어떻게 조절을 할 수가 있으면 그 이후로 발생하는 병들을 줄일 수가 있고 그렇게 병이 줄게 되면은 삶의 질이 높아지고요, 건강 관리가 된다라는 거니까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비만을 관리를 하는데 어 비만에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비만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을 뺐다가 다시 쪘다가 이렇게 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비만한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늘고 있다는 라게 되게 아이러니인데 그 이유가 저는 어 비만의 원인과 관리 방법을 아예 잘못 잡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잘못 잡고 있다가 정말로 비만하고 관련 없는 것들을 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어비만 그러니까 비만을 비만 비만이라고 할 때에 그 비만의 가장 기본적인 어, 원리가 있죠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칼로리입니다. 그래서 칼로리 섭취량이 높으면 섭취량 쪽이 높으면 음 그러니까 쓰고 남는 에너지가 많으면 살이 찐다. 그리고 쓰는 쪽이 더 많으면 살이 빠진다 이게 비만에서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거냐 라고 할 때에 칼로리가 낮은 음식들을 선택을 하십시오 혹은 식사를 할 때에 일일일식법을 하십시오 간헐적 단식을 하세요 뭐 요즘 많이들 이야기하는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하십시오 뭐 지중해식 다이어트를 하십시오 이런 방법들이 에너지 섭취량을 어떻게 적절히 줄일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에 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그러니까 기초대사량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운동을 어떻게 해서 어, 적절하게 이제 에너지 소모를 많이 어, 일으킬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방법은 딱두 가지입니다. 간단합니다. 섭취량을 어떻게 조절할 거니, 소모량을 어떻게 조절할 거니, 그리고 나서 다이어트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는데 정말 몰라서 못 뺀다라고 하는 분은 안 계십니다. 그쵸? 좀덜 먹고, 좀더 움직이면 살은 빠집니다 라고 알고 계시죠 하지만 어, 좀덜 먹는 게 어떻게 돼야 되느냐 좀더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후부터는 절대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 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비만의 정말 수십 년 동안 어, 원인으로 잡고 있는 것이 어,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입니다 그러면 서구화된 식습관이 뭐냐 라고 할 때에 음그그 그러니까 채소류, 그 다음에 곡류, 어, 또 콩, 어패류 어, 등의 섭취량은 떨어지고요 그리고 육류, 당분, 과일 어, 등의 섭취량이 높아집니다 이것을 서구화된 식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구화된 식습관의 문제가 이제 우리 어, 한국의 전통적인 어떤 그런 이제 식사 패턴이 바뀌어서 음, 서구화 그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이 아닌 이제 다른 나라식의 식사가 만들어지는 것이 비만의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활동량 감소가 어, 또 비만의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의견에 어, 찬성 찬성하지 않습니다. 네그 <웃음> 네, 의견에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어. 저는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에 살이 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어그 이제 서구화된 식습관을 이야기를 할 때에 쓰는 방식이 바로 식단 제한입니다. 네. 그 그러니까 식단을 서구화되지 않은 식단으로 돌아가야 돼라고 하는 게 식단 제한의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이어트하고 관련된 일을 하시는 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단을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런 음식은 살찌니까 먹지 마세요 이런 음식은 살이 안 찌니까 이런 것들은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저희 이제 주변의 동료 한의사들 중에서도 식단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한의사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분의 내용을 찾아보니까 당질은 안된대 네. 그러면 식단 제한을 하는게 아니에요 아, 식단 제한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당질 제한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당질만 제한을 하지 나머지 기름진 음식들은 제한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식단 제한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식단 제한을 하시는 거죠 어, 근데 저희는 어, 남들이 정말 모두가 식단을 제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저희는 아예 식단을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 음식 종류 아무거나 가리지 말고 다 드시라고 라 말씀을 드리고 심지어 정말 이런 음식들은 살이 많이 찐다라고 알고 있는 음식들조차도 저는 드시면서 어, 체중관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식단 제한을 하지 않는 네 가지 이유 어, 그게 오늘 바로 라방의 내용입니다 자첫 번째로 어, 음식의 칼로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칼로리를 계산하는 방식을 어, 탄수화물은 4, 그 다음에 단백질 4, 지방은 9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방 9, 어, 네, 9, 9입니다. 9, 어, 지방은 9라는 내용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 탄단지 449, 어, 그 다음에 알콜까지 포함을 하면 7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어, 식단의 계산, 아, 저기 음식의... 칼로리 계산법이 사실은 완전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449 라고 하는 음식의 칼로리 계산법은 아예 잘못됐습니다 네그 이유가 예전에 이런 이제 449 라고 하는 칼로리 어, 계산법이 만들어진게 음식의 완전 연소 반응 이라고 해서요 불태우는 그러니까 어떤 그통 안에 넣어서 음식을 넣어 가지고요 어이 음식을 완전히 다 타게 만들었을 때에 나오는 열량을 계산을 했습니다 약 100여 년 전에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수화물은 이제 나중에 점점점점 내용들이 보완이 되어서 탄수화물은 4 단백질도 4 지방은 9 라고 하는 이제 간단한 어, 그런 어, 식이 나왔는데 어, 이런 타, 칼로리 계산법은 음식을 불태우는 과정에서 나온 칼로리를 한 거지, 우리 몸에서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흡수된 에너지를 칼로리로 만든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어, 현대에 밝혀진 인체, 인, 우리 몸에 작용들이 있거든요. 이, 우리 몸에 이제 대사작용이 있는데, 이 대사작용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칼로리 계산법입니다. 따라서, 음식 우리가 보통 알려진 음식의 칼로리 계산법이 아예 잘못되었기 때문에 어, 그 칼로리를 기본으로 한 식단 제안을 과연 따라가야 되느냐 라고 할 때에 저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 칼로리를 제가 제안을 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음식을 섭취를 하면 어, 소화 흡수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영양분을 우리 몸으로 어, 가지고 와서 그 에너지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보통 당분으로 어, 분해가 되어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되고요. 단백질은 어, 약한 20여 종의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어서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산과 그 다음에 어, 그 글리세롤 형태로 분해가 되어서 흡수가 됩니다. 이렇게 음식이 예를 들어서 과일을 먹었으면 은 과일 그 자체 혹은 밀가루를 먹었으면 은 밀가루 그 자체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흡수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분자로 만들어서 흡수가 됩니다. 그 이야기는 음식의 원형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용이 될 때에는 음식의 원형이 없어집니다. 그냥 영양분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뭐 쌀을 먹든 밀가루를 먹든 그 다음에 음뭐 설탕류 당분을 먹던 우리가 들어올 때는 포도당이라고 하는 형태 포도당을 제일 많이 쓰니까 제가 포도당을 예로 드릴게요 그러니까 포도당이라고 하는 형태로 분해가 되는데 자, 이 포도당, 그럼 우리 몸에 흡수가 된 포도당은 과연 어떤 음식에서 왔을까를 역으로 추적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아미노산으로 단백질이 분해가 되어서 흡수가 되었는데 이 아미노산은 그러면 어떤 음식에서 들어왔느냐 추적을 할수 있느냐 못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 몸은 그러니까 음식의 어떤 영양분들이 아니고요 그 영양분, 그러니까 음식 종류가 아니고 음식의 영양분이 흡수가 된 것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음식의 종류를 제한을 해야 될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런 음식은 살이 찝니다 이런 음식은 살이 빠집니다. 혹은 찌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 구분 자체가 어, 원래 어, 하지 않아야 돼, 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단 제한을 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두 번째 이유 네, 두 번째 이유는 어, 식단 제한을 해야 될 이유가 없, 원래 없었습니다 원래 없었습니다 자세 번째로 제가 식단 제한을 하지 않는 이유가 아까 처음에 제가 음,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 우리 몸은 칼로리를 흡수한 것과 우리 몸이 사용한 칼로리의 균형에 따라서 살이 찔 것이냐 살이 빠질 것이냐 라고 하는게 결정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흡수한 우리가 섭취한 에너지 에그 에너지가 얼마나 되는지 칼로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사실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 몸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을까요 라고 할 때에 그 에너지 소모량도 역시 정확하게 계산을 한다는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니까, 할수 있잖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니까, 기초대사량이 얼마가 되고, 내가 운동을 하면 얼마의 에너지를 썼고, 라고 하는데, 어, 기초대사량도 알고 계신 것과 전혀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에너지를 얼마나 썼는지를, 어,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얼마나 흡 쓰는지 흡수하는지도 모르겠고 쓰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뭐 에너지 섭취량이 많으면 살이 찌는 방향으로 갑니다. 에너지 섭취량이 작으면 살이 빠지는 방향으로 갑니다. 아 소모량이 많으면 살이 빠지는 방향으로 갑니다. 라고 하지만 어떻게 더 어, 흡수가 되었고 어떻게 더 소모가 되었는지를 애초에 계산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단지 이 음식을 먹으면 살이 찝니다 이 음식은 살이 빠지는 음식입니다 살이 잘 찌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은 제한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식단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자네 번째로 저희가 식단을 제한을 하지 않는 이유가 어 제한을 그러니까 음식을 제한하는 종류들이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어 제한 식단을 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의 요요는 훨씬 더 심해집니다. 네, 그거는 어내 개인적인 그런 경험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수천명의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그러니까 정리된 어 수천명의 환자분들을 보면서 정리가 된 결과가 어 제한 식단에 종류와 그다음에 제한식단하는 을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반동은 훨씬 더 세진다 입니다 그 이유가 보상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그냥 단지 내가 오늘 한 열흘 정도 뭐 보름 혹은 길면 한달 정도 다이어트를 하겠다 라고 할 때에는 제한식단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어 나는 평생을 두고 다이어트를 관리를 하겠어 라고 하는 차원이 되면 은 제한식단 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더 많이 찔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오늘 이제 내용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들을 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칼로리를 다이어트를 할 때에 칼로리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칼로리에 집중을 한다는 라 것은 섭취 칼로리를 전체를 보는 거고요 소모 칼로리 전체를 봐서 이둘 사이의 균형을 보는 거지 특정 음식 하나 하나 하나 운동 하나 하나에 어떤 칼로리 섭취량 그 다음에 칼로리 소모량은 계산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어, 그 이외에 비만에 대해서 비만의 원인이다 혹은 비만의 해결책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그 우리가 비만 비만과 그러니까 이제 체중이 늘고 줄고 하는 그 이유를 따졌을 때에 어, 의미가 되는 것과 의미가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 비만을 앞으로 비만 관리를 잘 하시기 위해서는 해야 될게 어, 그냥 섭취량 전체 소모량 전체를 비교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인드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세하게 이제 어, 제가 조금 더 어, 팁을 드리면 섭취하는 음식을 제한을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섭취 음식을 제한을 어, 다이어트 할때 섭취 음식을 제한을 안 해도 됩니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빵 먹고 싶으면 빵을 드시고 어, 케이크를 먹고 싶으면 케이크도 드시고 어, 그 다음에 운동을 하고 싶지 않다면 운동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도 다이어트가 되도록 만들어 드릴 겁니다. 네. 자. 식단 제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어, 첫 번째로는 첫 번째 어, 칼로리 우리가 이제 식단 관리를 할 때에 이 음식은 칼로리가 높으니까 제한을 해야 된다 칼로리가 낮으니까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칼로리를 계산하는 방식이 약 1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 몸에 실제로 적용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음식의 칼로리 계산법은 애초에 틀렸습니다 그 틀렸다 이기 때문에 그 틀린 것을 기반으로 식단을 제한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요 어, 전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음식을 섭취를 하면 어그 음식을 소화 시켜서 흡수를 하거든요 소화를 시키는데, 그 소화를 시킬 때에 최종적으로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당분류, 그 다음에, 어,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산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가 되어서 최종 흡수가 되는데, 이렇게 분해가 되어서 흡수가 될 때, 된 이후에, 흡수가 된 이후에는 이 영양분이 어떤 음식에서 왔었을까요를 역추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걸 역추적하는 기능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밀가루 음식은 살이 찌는 음식이야, 라고 할 때에, 밀가루 음식이 살이, 그 밀가루 음식, 우리가 살이 찌면은 그게 밀가루 음식 때문에 살이 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역추적할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밀가루 음식을 제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단을 제한을 하지 않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몸은 어, 살찌게 만든 음식을 거꾸로 찾아가는 능력이 아예 없다입니다. 세 번째는 어, 칼로리 섭취량이 많으면 살이 찌고 칼로리 섭취량이 떨어지면 살이 빠진다인데요 칼로리 섭취량이 그러니까 섭취량과 소모량, 네, 섭취량을 다, 다시 하겠습니다. 어, 칼로리 섭취량이 많으면 살이 찌고 칼로리 소모량 쪽이 많으면 살이 빠진다는데 이 섭취량과 소모량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습니다. 네 현재 기술로 완전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어, 그런 이유들로 어, 식단을 제한을 해야 된다고 라할 때는 그 역시 식단을 제한해야 될 이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단 제한을 어, 칼로리라는 개념으로 어, 해서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이유가 부족하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어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제한되는 식단의 종류들과 그다음에 제한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보상 심리가 심각하게 심하게 되고 그러면 심한 요요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제한되는 양과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보상은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감량 이후에 어, 안정적으로 체중을 유지 관리를 하길 원하시는 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제한, 그니까 스스로 제한을 거는 그 가지수를 대폭 줄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유지 관리가 됩니다. 그러면 살이 안 빠질 것 같잖아요. 제가 써다 말씀을 드렸, 그렇게 하시더라도 살이 다 빠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네 제가 여러분들께 좀 음, 준비를 한 내용이 그러니까 칼로리 우리가 이제 칼로리에 대해서 칼로리 음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해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어, 오늘 라방이 좀 음, 연결 상태도 좀 불안정했고요. 또 중간에 어, 들어오시는 분들이 어, 제 사진을 도용하시는 분들이 자꾸 들어오셔가지고 저도 멘탈이 제정신이 아닌데. <웃음> 어, 네, 그런 것들을 좀 양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네, 이거 그냥, 그냥 재미삼아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다이어트가 정말 쉬우면서도 참 어렵습니다. 그참 어려운 게 다이어트가 쉽다라고 할 때는 어 그냥 좀덜 먹으면 돼요. 좀 많이 그 움직이면 돼요. 이두 가지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그덜 먹기와 많이 움직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덜 먹는다 라고 할 때에 어떤게 덜 먹는건지도 사실은 그냥 다들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다들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나름 덜 먹고 있는데 왜제 살은 안빠지죠 라는 이야기들을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덜 먹게 된다라는 그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노화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음식 네 그러, 그러다 그러 보니 어 정말 20대, 30대, 20대, 30대 초반 이럴 때만 해도 뭐 좀만 덜 먹으면 살이 잘 빠지고요 어 좀만 움직였더니 살이 잘 빠지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35 넘어가면 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게 어 제가 현재 정리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서른다섯이라고 하는 나이가 넘어가면요 어 자기 혼자만의 노력으로 뺄수 있는 나이대에는 죄송하지만 지났습니다 그래서 의학적 도움을 아, 저희한테 오셔야 됩니다 네, 오셔서 정말 각자의 정확한 다이어트 방법들이 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어, 여러분들은 비만에서 음, 벗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이게 그 보통 그 다이어트 이야기를 할 때에 제가 글을 쓰거나 방송을 할 때에도 너무 그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이야기, 그다음 에 일반화된 이야기를 하면 많이들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정말 이거 하나만 하면 살다 빠져, 어, 이거 하나만 이 운동 하나만 하면 살이 다 빠져 이런 말씀들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들 열광을 하시는데 어, 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살이 안 빠집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니까 기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가야지 원래 다이어트가 정상적으로 되고 특별한 어떤 아이템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 순간에는 살이 빠질지는 모르지만 그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많이들 이제 그니까 이게 사람 심리가 그렇죠 당장에 내가 어떻게 요거 하나만 해가지고 체중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 마음이 더큰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렇게만 하기 쉽지가 않다라는 것도 또제 숙제이기도 하네요.